병원에서 일어난 아키는 옆에 사과를 먹고 있는 덴지와 파워를 발견합니다. 덴지와 파워는 마키말이기 불려서 가는데 덴지는 사과 한 개를 남겨줬습니다. 아키는 컷에 익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봤는데 아키는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죽은 히메노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덴지는 만화책을 가져오려고 다시 왔는데 아키가 웃는 것을 봤습니다. 덴지는 히메노가 죽었다는 것을 슬프지도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덴지는 마키마가 죽으면 한동안 풀죽어 있겠지만 사흘이 지나면 다시 메일을 즐겁게 보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덴지는 심장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 없어진 건가 생각했는데 덴지가 가고 일개 데뷔 헌터들이 아키의 병실에 들어옵니다. 私たちマキマさんに頼まれて京都からを指導に来ましたその食べていいですかねマキマははパを指導해줄 사람한테 찾아가는데. 걔 지도자는 덴지랑 파워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나가마가 신데 どう思った? 別に? 死んだと思った。敵に復讐したいから。 이게 とか暗くて嫌いだねわしもお前たちは人と悪魔どっちの味方だ。俺を面倒見てくれる方。勝ってる方。お前たち 100点だ。 이라고負けまお前は帰れ今すぐこいつらは指導だ。じゃあ、あとはよろしく。さんだね 갑자기 덴파 안더니 댄지와 파워의 목표를부러뜨립니다 너희 자세 좀 위험하다. 악마도 목표를부러뜨리면 움직일 수 없지만 인간과 다른 점은 지도자는 인간을 단노시켜본 적이 있지만 악마는한 번도 단타시켜본 적이 없다고 한다. 지도자는 댄카와 파워가 카강의카카카카에 자신을 이기면 카강의 악마가 될수 있다고 말카카카 지도자가 시작한다고 하자 덴지아 파워는 피망치를 들고 싸우는데. 내가이 풀렸습니다. 아키는 여왕마를 부르지만 아키가 여왕 악마를 무리하게 써버렸고 미움을 사서 다시는 쓸수 없습니다. 아키는 여우 마를 부르지만 아키가 여우 악마를 무리하게 써버렸고 미움을 사서 다시는 쓸수 없습니다. 코로세는 아키에게 데비 헌터를 그만두고 남은 인생을 즐길지 아니면 더 강한 악마와 계약을 해서 트리과의 공헌을 할지 가족을殺したやつも 바디를殺したやつもまだ生きてる 나노니, なんでやめれるんですかじゃあ今日はもう遅いんで帰りますわ明日ま 크로세와 텐도가 나가자 어떤 여성이 아키의 병실에 들어옵니다.한편 덴지는 지도자에게 뚜드라 맞았는지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아니 이게 왜 굳혀지냐고. <웃음> <웃음> <웃음> 다음 날이 되자 지도자가 찾아오는데 超 인테리 작전 시전와 미쳤다. 이번 페이는 두 가지 파워는 피를 많이 쓰면 빈혈이 오고 덴지는 공격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다. 덴지는 끝난 줄 알고 안심을 했지만. 그리고 아키는 악마랑 계약을 하기 위해 악마가 생포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 <목소리도> 히메노의 여동생에게 편지를 받은 아키. 편지의 내용은 히메노가 아키를 데뷔런터를 그만두게 하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루는 크 이루는 아키랑 계약한 악는를 소개합니다. a m 이루는 미래의 악마. 쿠안루 이루는 계약을 이고있는 이루는 이루는 이루는 이루는 이루는 이루는 이루는 이루는 이루는 이루는 이루는 이루는 이루는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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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자는 덴지와 파워에게 내일 사과 전원이 출동해서 히메노를 죽인 사브라이소드와 사와타리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사과는 끝장나고 덴지와 파워도 처분을 받으면 진심으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마키마와 랜데 날이 저물고 지도자는 마키마를 만났습니다. 지도자는 덴지와 파워가 싫어졌다고 말합니다. 가라가가가가가가가 지도자는 마키마에게 특위과 사건에 대해 물어봅니다.지도자는 마키마를 인간편에 붙어 있는 동안에만 못본체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라이 소드의 땅은 데빌 헌터들을 몰살하기 위해 비밀 병기를 준비했습니다. 이화때 등장했던 좀비 군단입니다. 아라는 지도가 끝나고 돌아가는 데 크로세는 아키에게 질문을 합니다. 몇백만명의 인간들을 죽인 총양마를 이길 수 있냐고 시비를 걸지만 크로세는 아키에게 콜라를 주면서 데くだ다고말미테니다크로세는 아키에게 콜라를 주면서 응원하겠다고, <목소리> 응원하겠다고 <목소리> 말해 줍니다. <목소리> 지도자는 특이과들을 빌딩에 때려박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m 시베는 경찰과 테마과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특이 작가는 대부분 인간이 아닌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원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악어의 말벽 안쪽이나 지면 어떤 곳에서도 헤엄칠 수가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악마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다. 폭력의 마인 원래 마인이 되면 악마때보단 약해지지만 녀석은 마인 상태로도 강해서 독이 나오는 가면을 씌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면을 벗기면 안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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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o 는 사와타리를 찾기 위해 위층으로 가는데? 잡먹들이 나와 아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죽는 잡먹들 사워타리는 배만테 배터내라고 <뱉> 하는데. 아이 <뱉> <뱉> <뱉> <뱉> 좋아진 이유는 미래의 악마의 힘을 이용해 몇차앞에 미래를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스트에게 미닌 아키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아키는 고스트에게 목이 질려 죽을 위기에 처하죠. 히메노아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고스트는 아키를 놓아주고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고스트는 눈이 없기 때문에 공포심을 통해 본다고 말했던 히메노의 말을 떠올리고 공포심을 버리고 고스트 위에 올라가는 아키 고스트를 죽이는데 성공한 악기 덴지와 파워는 사무라이 소드를 잡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중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좀비들이 있었습니다. 덴지는 파워에게 그냥 조용히 가자고 했지만 덴지는 파워를 버리고 다른 층에서 사무라이소드를 만났습니다. 사무라이소드는 덴지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동료들을 죽인 죄값을 받는다만 추앙을 한다고 합니다. <놀람> 俺を切り殺すんじゃねえのか。<笑><笑> 아무나이소드에게 밀리고 있는 댄지 아무나이소드는 발끝으로 댄지의 양팔을 잘라버렸습니다. 사무라이 소드는 덴지에게 죽기 전에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인 것을 사과하라고 하지만... 아소가남히키고테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방달 두기된 사무라이 소드. 히의 손에 는칼 겐지는 사무라이 소드를 어떻게 <목소리> 참교을할지 떠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だか는 번갈아 가며 사브라이 소드의 だろ을걷어차다 하지만 아키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間지만 히메노의 담배를 보고 に姫衛に姫衛に 아킨 아, 키네 천국에 있는 히메노에게 트헤임를 들려줍니다. 이번 테러 사건은 전진 민간 대비론터 사와타리 야카네가 총의 악마와 계약을 해서 약쿠자들에게 총을 유출시켰고 대가로 체인소의 심장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신문하기 전에 사와타리가 자살을 해서 심장을 요구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빌딩에서 총의 살점 1.4km를 현재 공안이 가지고 있는 살점을 합친 결과 살점이 총의 악마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본지와 파워와 아키는 신사에 들리고 공원에서 놀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셋이 사이좋게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키는 베란다에 나가서 히메가 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덴지는 꿈속에서 포치타를 만났는데. 덴지, 포치요꿈나 덴지, 절대 나깨 덴지 군은 사. 시골의 쥐도시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